지지난주에 2 0 0개 사진 찍었는데 지옥을 막았라고 totally. 완전. 너무 울어가지고, 태일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 안녕하세요. 아기랑 촬음하는거 항상 모르고 긴장돼. 울까 봐. <웃음> 잡지 데뷔 테리나 <웃음> 테리 <웃음> 음, 니다 있습니다 이제 무슨 음, 집 금방 가요 테리나.